이 세상에는 눈을 감박이면서 빛과 온기에 매료된 불에 신앙을 향한 헌신과 같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결국 상처를 입을 정도로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잃으면 당신은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고 당신은 행복을 얻으려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침묵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너는 포용하고 후회한다. 황미나 김종민 고백 받아들여 오늘부터 일일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김종민은 소개팅 상대인 황미 나에게 고백을 전했다. 이날 황미나를 만난 김종민은 함께 레스토랑으로 가며 대화를 리드했다. 황미나는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김종민의 연애는 언제가 마지막이었냐고 물었다. 김종민은 중간에 썸은 물론 있었다. 하지만 오래 사귄 게 사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답했지만 똑같은 질문에 옛날에 라는 현명한 답변을 하는 황민아를 보며 당했다고 진땀을 흘려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김종민은 나도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는 램을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다.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해 보는 이들을 설레게 했다. 김종민은 황미나 몰래 근처 꽃집에 꽃다발을 주문해 놓는 등 깜짝 이벤트를 선물했다. 또한 꽃 포장지에 황미나랑 오늘부터 일일이라고 고백을 적었다. 두 사람은 루프탑에서 노을을 보며 데이트를 마쳤다. 김, 종민은 오늘 너무 재밌고 새로웠다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다고 했다. 김종민은 오늘 너무 재미있고 새로웠다고 말하며 제 오랜만에 영화를 한편 봤다. 어바웃 타임을 봤다. 연애에 감이 많이 떨어져서 이걸 끌어올리고 싶었다. 재미있고 설레기도 했다며 소개팅에 많은 기대를 했음을 전했다. 황미나는 불편한 것은 없었냐는 질문에 빨리 친해지. 고 싶다. 더 편하게 지내고 싶다. 편해지는 순간이 기다려진다. 고화답해 김종민을 웃게 만들었다. 김종민은 어설프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됐다오. 늘 좋았다니 다행이다. 아까 꽃이다 오늘부터 일을 일하고 썼는데 너만 오케이. 해준다면 오늘부터 일을 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다. 고마음을 고백했다. 황미나는 모든 사람이 오빠를 생각하는 이미지랑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한 이미지를 내가 느낀 것 같다면서 김종민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김종민은 심장 터질 뻔했다고 말하며 크게 기뻐했다. 준비한 사진기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연인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이영실 기자 황미나 그것이 당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미소만 지으면 슬픈 날이 재미로 바뀔 것이므로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에게 오십시오. 다논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소로 그들을 때려. 항상 당신과 논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 김종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놀이. 공원을 빌려서 이벤트를 열어주더라. 나도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제작진과 김종민은 합심해. 황민아를 위한 101 이벤트를 계획했다. 김종민은 이벤트에 앞서 101임을 잊은 듯 행동했다. 또한 오늘 우리 헤어지는 거냐? 라고 묻는 황민아에개 그 제작진에 물어보라고 답하며 쌀쌀맞게 행동했다. 김종민은 상처 입은 황미나를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황미나는 갑자기 켜지는 놀이공원 조명에 깜짝 놀라며 이별 선물인가? 라고 물었다. 김종민은 아무 말 없이 황미나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질 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종민은 회전목마 위에서 너를 만나서 내가 이런 입은 티도 해본다고 말했다. 황미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건가? 라고 재차 물었지만 김종민은 대답을 회피했다. 김종민의 확실하지 않은 행동은 MC들은 물론 시청자까지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종민의 회피에는 이유가 있었다. 김종민은 놀이기구에서 내려 황미나에게 함께 영화를 볼 것을 제안했다. 김종민은 미리 빈 프로젝터로 만들어 놓은 야외 민영 화관으로 황미나를 데리고 갔다. 김종민은 영화 노트북을 들었다. 영화 중간에 김종민이 미리 만든 영상 편지가 튀어나와 황. 미나와 시청자의 기분 좋은 놀라움을 선사했다. 좀더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 나랑 너랑 황. 미나가 1 0일간의 연애 동안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김. 종민의 고백이 영상 위 자막으로 재생됐다. 김종민은 부끄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고 내가 뵙길 일을 몰랐겠어. 100일 지난 거 알고 있었지라고 퀸스. 레 투정을 부렸다. 김종민은 나도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벤트 해봐서 너무 좋았다. 이런 걸 내가 너에게 해줄지 몰랐다고 황미나에게 진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종민은 꿈에 그리던 것들을 다 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겠더라고. 용기를 안 내면 이벤트를 못하겠더라고 했다.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황미나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라며 멋있다 오빠라고 했다. 이어 황미나는 사실 난 오늘 헤어지는 날인 줄 알았다. 고 그간의 소가리를 털어놓았다. 김종민은 그런 황미나를 잠시 지켜본 뒤 사람이 사계절은 만나봐야지 않나 싶다. 계절마다 감정이 다르지 않나? 만나줄 수 있겠어라고 고백을 했다. 이에 황민아는 환하게 웃으며 동의할래 라고 고백을 받아들였다. 인생의 시간에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가장 슬픈 때입니다. 연애의 맛 김종민이 황미나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사이 물결표 사인 황미나는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김종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가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 할머니는 나이 들어 보인다면서